처치 후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-34-693, 다 서울고법 2011-4883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의료과실에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사망한 2008년 6월 12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, 이 사건 소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12월 8일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함으로 원고의 주장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. 원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 2010가단 100159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료기관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알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형사고소 시점에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08년 6월 12일부터 또는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인 2008년 8월 7일경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소재기시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주장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법률상 장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갑제 16, 17호 중에 각 기재 및 당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의 결과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법률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위 소멸시효 주장이 형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 <목소리>